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의 지식을 총 망라할 고품격 전문 야매 채널 야매 지식보관소입니다. 자 이번 컨텐츠는 중국은 천년 숙적 조공 역사의 진실에 대해서 그 1편입니다. 인터넷 댓글에 일본은 백년 숙적이라면 중국은 천년 숙적이라는 얘기가 심신찮게 나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삼국통일 이후 중국과 천년 넘게 전쟁을 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중국과 전쟁을 한건그 삼국통일 전쟁 후 신라와 당나라 간의 그 전쟁이었는데 중국과의 최후의 전투이자 나당 전쟁 최후의 전투 기벌포 전투가 AD 676년에 있었어요 이걸 끝으로 중국과는 다시 그 외교관계를 정상적으로 수립하고 그이후 이어지는 뭐 역대 왕조들도 다 중국과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뭐 댓글들 보면서 아 원나라 침략하고 요 나라 침략하고 뭐 청나라 침략하고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뭐 고려를 침략했던 원나라는 몽고야 몽고 몽고고 병자호란 때 청나라는 중국이 아니라 그냥 다른 나라였어요 그때. 당신 중국이었던 거는 명나라고 명나라와 조선이 청의 위협에 둘이 같이 뭐 연합해서 싸웠어요 근데 물론 결국 둘다 털리죠 근데 사드 사태 이후 중국이 우리나라의 주적처럼 거의 돼버리고 코로나19로 반중 감정이 아주 극에 달한 상태죠 아마 이렇게 해서 응? 이런 반중 감정의 영향으로 이제 뭐왜 일본만 미워하냐 중국놈들도 뭐 똑같은 놈들이야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를 좀 알려주고 싶어서 이렇게 조공 문화를 그 테마로 해서 콘텐츠를 기획했는데 근데 현재 중국은 예전에 중국과 좀 달라요 어? 어, 예전 중국은 좀 그런 나라가 아니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 왜 왠지 지금 중공을 좀 휠리치는 것 같아서 좀 어? 이, 이런 콘텐츠 내에서 이게 좀 뭐하고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어쨌든 역사는 좀 바로 알아야 되니까 그런 거고, 어, 당시 중국은 문명국이었고, 비교적 온건했던 나라고, 지금과 같은 민폐국이 아니었어요. 사실 저도 뭐 그동안 우리가 어? 중국이 반식민지였니 뭐니 해서 우리 역사에 좌괴감을 느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느꼈던게 조금씩 있었는데, 결정적인 이벤트가 바로 척일전쟁이었죠. 아니 일본이 우리 먹겠다는데 중국은 왜 나대지? 응? 그럼 우리나라 일본이 먹기 전에 중국 속국이었나? 무슨 얘기냐면 뭐 청나라가 뭐 일본이 뭐 우리를 위협하니 뭐 임진왜란 때처럼 도와줘 이게 아니고 그냥 우리나라를 놓고 두 세력이 그냥 싸움 맞붙은 거잖아 여기 보면 이제 일본 놈들이죠 일본 놈들 따라서 이게 중국 애들 오고 어, 같이 해. 왜 너만 그러려고 그래 뭐 그런 느낌 같은데 이거는 근데 일본 애들이 중국 그 변발 머리채 쥐어잡고 있는 거 보면 아마 그 동학농민전쟁 이후 일본이 청나라 끌어들인 그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이후 하여간 청일전쟁이 이어졌으니까 여기 보이죠 그 로스케들 러시아들 풍자화예요 당시 어? 당시 풍자한지 아니면 그 당시를 그 다시 회상하면서 이제 풍자 현대 만든 건지는 모르겠네요 어. 저도 구글에 봤습니다 어쨌든 여러 복잡한 사정이 있었겠지만 그 중국 입장에서는 순망치안이라고 그 일본이 조선 먹으면 다음 차례가 자기란걸 알고 일본이 더 크기 전에 이제 한판 붙었던 거죠 저놈들 목격가좀 조지자 어, 근데 결국 에둘다 털리죠 청나라한테 우리 조선하고 명나라 털린 거죠. 럼 다만 이제 일본이 그 중국을 완전히 먹지 못했고 이렇게 만주국 세우고 어? 만주사민 이렇게 해서 만주국 세우고 그 다음 본격적으로 중일전쟁 일으키면서 이렇게 주, 중국 주요 도시는 거의 다 먹고 이렇게 이 과정들 이렇게 해서 먹고 먹고 먹다가 이제 원풍 맞고 그냥 다시 이제 도망갔죠. 빤스러했죠그니까 중국 또 이제 사실 거의 반식민지 상태였어. 근데 워낙 중국이 땅덩어리가 크니까 먹다 먹어도 먹어도 끝이 안 났을 뿐이고. 근데 세계사를 보면은 대부분의 이웃나라는 이웃 서로 원수지간이에요. 어? 대표적 우리나라랑 일본 그렇잖아요. 어? 근데 그 뿐만 아니라. 독일 프랑스 프랑스 영국 태국 미얀마 어? 다 서로 원수지간이었어요 전통 어? 역사적으로 구대륙 뿐만 아니라 신대륙였던 그 남미 그 아주테카 그주요한 그 국가 관계도 다 서로 원수지간이었고 하물며 아프리카 부족국가간도 기운 나라 기본적으로 원수였어요 어? 응? 이게 지금까지도 그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게그 아프리카 그 내전 사태들이 이거 이거예요. 응? 물론 그 영국 이런 나라가 이간질한 것도 있었는데, 하여간 그러나 중국과 우리 관계는 그 정도면 세계사에서 보기 드문 모범적인 선린 관계였어요. 응?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그 동안 중국에 조공 받치며 압박과 서로 속에 응? 착취당하면 산 걸로 오해하는데 오늘 그 진실 한번 파우치해 보겠습니다. 동문화의 기원, 조공을 바치기 시작한 건 중국이었습니다. 그 시초를 보면은 중국이 주권국들부터 조공 받으면서 이제 시작한 게 아니라 지들이 바쳤어 주변국들한테 그게 그게 원조였어요. 제가 말하고 싶은 주제도 사실 그 우리가 바쳤던 조공도 사실은 이거의 변형태다 응? 사실 중국이 우리에게 바친 건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되었냐 이제 역사적으로 계속 살펴볼 거고 자그 기원은 이제 중국의 대 흉노 전쟁에서 부터 나오죠 응? 중국은 언제나 북방민족에 밥 히어뜨렸습니다 흉노가 그 대표적인 거고 그 이후에 무슨 선비족 무슨 거란족 뭐 여진족 몽고도 마찬가지 몽고족들 뭐 언제나 그 만리장성을 이렇게 세웠지만 만리장성을 뚫리지 않은 적이 없었어. 어? 무시무시했던 진시황도 얼마나 북방의 그 유목민족들 아마 흉노족이었을까 그 당시는 흉노족들이 무서웠으면 이렇게 어? 만리에 가쳐서쫙 이렇게 어? 거대한 장벽을 제 세울 생각을 했겠어. 어? 그치만 아까 말했다시피 말리장성이안 뚫린 적은 없었죠 어, 어쨌든 한나라가 이제 중국을 통일하잖아요 어, 물론 진시황이 먼저 통일했지만 그 이후에 다시 또 분열되고 이제 초한전쟁이 하고 이제 결국 유방이 이제 중원의 패자가 됐는데 예? 얘들아 이제 중국 드디어 통일됐대 이제 때가 무르이 익었으니까 제대는 삥 뜯으러 가자 이런 예? 상황이 되는 거야 예? 왜냐면 이렇게 그 그동안전란을휩쓸었을때는 걔네들도 뭐 정신없고 뭐 전쟁하는데 뭐 훔칠게 뭐있어 그러다가 이제 그 전쟁 끝내고 어 통일왕조가 들어서면 이제 국가가 좀 번영하고 이제 좀 뭔가 먹고살기 시작할거 아니에요 그때 얘네들 이제 털어먹으려고 오는거지 천고마비가 이거였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한고제 유방은 아 내가 천하를 통일했는데 어? 이놈들 그 이까지 야만족들 내가 어? 못 이기겠어? 어? 내가 천하의 그 어? 항우를 이겼단 말이야 어? 근데. 그래서 흉노족 토벌에 나섰는데 어뭐 뻔하죠? 유방 결국 막 밀리다 못해 백등산이란 데서 이제 지리간 포위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상태로 이제 말려 죽게 생긴 거야 어? 말려 죽게 생긴 거야 근데 유방이 누구예요? 어? 황우를 이기고 그 천하의 그황우를이기중국대국을통일통한작한아자에요이요 이에 은방은 내서 흉서흉이황이황게편지 편지를 보다아다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테한지를 보내지?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얘기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어국한 흉노 쪽의 그 어떤 군대 그한 부대를 이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황후에게 그 몰래 편지를 보내요. 아, 우리가 죽고 당신의 선우 그 흉노족 황제죠. 흉노족 황제의 선우가 우리 나라로 쳐들어오면 분명 그 이쁜이들을 퍼질 것이요. 보뭐 생각해 봐요. 중국에 잘 먹고 잘 살고 곱게 큰 이쁜이들이 척박하게 살았던 당신네 흉노족 영인들과 비교가 되겠어요? 당신의 선우는 분명히 우리 중국 이쁜이들한테 눈 돌아갈 것이고 그럼 당신은 어떻게 되겠어? 어? 하루아침 낙동강오리아 신세대고 흉, 어? 흉노 땅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여기에서 헤헤 주지흉리에 빠져서 어? 아마 음, 취할 것이 뻔한데 어? 여기 여기 눌러앉게 뻔한데 잘 생각해보시고 이쯤에서 포에, 풀어주고, 적당히 우리 합시다. 이걸 보니까, 어? 말 돼. 그래서 아 이러면 안되겠다. 그래서 선으로구호하 삼기 시작해요. 뭐냐? 아 우리가 그 중국 점령해봤자 농사 지을질도 모르고, 어? 뭐 어떻게 그 걔네들 한번 한털이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계속 중국을 지배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어?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다시 어? 얘가 기특하게 중국 잘 이제 통일을 하니까 중국 경영은 얘한테 맡기고 우리가 매년 한 차례씩 얘들한테 얘들 곡물 조공 받아 먹챙 뭐 생기면 그게 더 남는 장사 아니냐 어? 여기서 더 군사적인 뭐 희생도 없었을 것이고 해서 그 선우가 생각해보니 또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포위를 풀고 어, 화친 조약을 맺고 유방을 풀어주게 됩니다. 이렇게 계략으로 겨우 풀려났지만 이제 흉노와 매우 굴욕적인 화친을 맺고 해마다 술, 비단, 곡식 어, 여기 여자들도 포함됐습니다. 어, 등에 조공을 바치고 어, 그 조, 한나라 무료 한나라 공주를 흉노에게 또씹 보내야 했어요. 한나라가 형님을 잘 모셔야 된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어, 그리고 그 유명한 왕소군이 바로 이때 그 등장했던 그... 사연의 한 주인공이고 물론 유방 때그 인물은 아니고 그 후대 인물인데 이런 그 왕소군 같은 게 미녀가 그 무지막지한 그 오랑캐놈들한테 받쳐지는 게 얼마나 이제 안타깝고 가슴점 있는 사연이냐 그래서 이태백의 그 왕소군을 주제로 시를 지은 것도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웃음> 너무 그걔 거지는 하면은 기니까 상각하고 근데 제가 다음 게 이거 또 하면 콘텐츠로 이제 좀 생각하고 있어요. 자, 어쨌든 유방이 내린 경로는 전쟁보다는 비굴한 평화가 돈이 덜 든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흉노와 전대 전쟁하지 말라는 유언을 남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유방의 큰 그림이었죠. <웃음> 장기적으로 흉노를 조직이 위한 고도의 전략이 됐다 이겁니다. 응? 그들이 한족이 주는 옷을 입고 한족을 주는 음식을 먹으면 자연의 한족의 세방할 방식에 동화되고 말타기를 멀리한다. 응? 그, 그 뭐지 군사력에 힘쓰지 않는다 이, 이 말이죠. 응. 위대한 한제국 문화의 힘으로 스스로 우, 그들이 우리에게 복속되게 하라. 이런 비슷한 유언을 남긴 거예요. 전쟁하지 말라는 게. 음, 좀더 해석을 해드리면 한나라는 흉노에게 한나라 산 비단을 제공함으로써 흉노가 첩박한 지역에서 나는 가죽옷을 못 입게 요 한나라의 경제력에 의존하게 합니다. 그리고 비단을 바치는 대신에 말을 그 한나라는 그 흉노의 말을 하다봤는데 말은 바로 흉노의 아이덴티티 그 자체죠. 비단은 옷을 즐기고 어? 말이 없어진다는 것은 그들이 일상에 중화에 동화된다는 의미고 결국 흉노는 이렇게 중화에 동화되면 약화되고 한나라 문화에 절개되면서 결국 곧 자연스럽게 흡수통일되게 하려는 고도의 전략에다 이겁니다 군사력이 아닌 문화의 힘으로 문어들이 은하계 최고 전술 바로 민매여택 같은 거죠. 초안전에도 그랬듯이 유방은 단기 전투에는 약했지만 이런 장기전에는 능했고 장기적 안목도 탁월했어요. 초안전 보면 유방은 맨날 항우에게 쫓기면 나면서 도망만 다녀. 중국 대륙 전체를 그렇게 도망다녔는데 도망다니고 나니까 이상하게 민심이 다 유방한테 모이는 거야. 그래서 결국 항우를 꺾고 중국 대륙에 지배자가 된 것이 바로 이제 다그 군사적인 힘이 아닌 어떤 그 장기적 이제 책략 응? 이런 걸로 했죠. 어쨌든 조약은 잘 성사되었고 유방뿐 아니라 유방 사후 후대들까지도 이 조약을 잘 이행하여 차차찬 츠 숙노족을 약화시켜 갔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역사가 오래 되면 또 원래 그 의미는 항상 퇴색되고 이제 새로운 생각을 갖는 새로운 음? 혁명을 꿈꾸는 어떤 또 문제가 나타나죠. 어. 다이얼질의 어느 후손이 황제 오르기 전까지 그, 그 후손이 누구냐? 아마 다들 이렇게 알만한 사람들은 예 예상을 하고 있었겠죠. 어. 이 사람인데 예 <웃음> 여기서 더 이렇게 하면은 너무 오래 걸려서 일단 여기서 이제 일단락 질, 짓고요. 다음편에, 다음편에서 이어서 할게요. 원래는 이제 조공문화를 주제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하다 알그 역사를 이제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너무 재밌어. <웃음> 너무 재밌어서 이제 좀 길어지게 됐어요. 다음편, 이제 한무제편, 한무제의 그 밀리터리 캠페인을 제 주제로 또 이어나가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르, 구독을 누르시면,